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첫번째 리하모니 레슨 인데요 어떤 노래를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간단한 노래가 좋을 것 같아서 동요를 생각했는데 제가 딱 떠오르는 동요가 고향의 봄 고향의 봄 입니다 요즘 학생들도 이 노래를 배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그래도 꽤나 유명한 동요이니까요 한번 이걸로 레슨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C장조 곡이고요 주요 3마음즉 C코드 F코드 G코드 이세 개만으로 반주가 가능한 노래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뒤에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부분은 C코드로 시작하죠 솔솔 미파솔 이 부분은 뭐 바꿀 게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랄라 솔이 랄라 할때 4도 화음을 쓰고요 다시 1도 화음으로 옵니다 네 여기서 4도 화음인 f 장조의 2도 화음 g 마이너를 빌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솔솔 미파솔 코드를 쓰는 거예요 혹은 C7 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네 혹은 Gm 를 빌려온거죠 그 이유는 F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Diminish 를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네. 그 다음은 솔도미레도레솔도미 레 레. 자체가 C코드의 구성음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되었는데 코드는요 여기를 솔도미할때 6도 화음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도미레도레도 레도레도 그냥 G코드로 가는 것보다 솔도미레도 2도 화음 갔다가 G코드로 가는거죠 5도 화음으로요 어 아니면 좀 뭐랄까 강한 반응을 위해서 솔도미레도레 요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B 플랫코드입니다그 후로 다시 G로 돌아고요 1도 화음이죠 그래서 미미레 레레 레. 이렇게 G 코드로 가도 되겠지만, 미, 미, 레이 코드가 뭐냐면요? 이코드예요 e 인데 이 7을 적용해서 선율에 D를 넣을수있죠이걸 넣은 이유는 A 마이너로 가기 위해서, A 마이너의오도화음인 E를 빌려왔어요 약간 단조 느낌이 나죠 미미레레레 레. F로 와야겠죠? 솔솔 할때 1도화음도 베이스를 전위해서 G 네 여기서 약간 더 복잡하게 꾸면 이렇게 됩니다 미미 여기서 A 마이너의5도화음도 E를 빌려왔는데 2 5 1 그러니까 A 단조의2 B 디미니시 7과 그 다음에 5인 2까지도 빌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미 이런 느낌 뭔가 새로운 노래, 새로운 코드 오 이런 게다 있어.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어디서 들어봄직한 코드들이잖아요. 음 이것보다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한번 처음부터 쭉 가볼게요 이 레슨을 보시면서 내가 아는 어떤 노래에도 이런 식으로 코드의 변형을 할수 있겠다 이런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코드를 공부하면서 이런 저런 코드들을 독학을 하면서 음 계속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배워나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더 멋있는 코드, 더 복잡한 코드, 더 뭔가 멜랑콜리한 느낌을 가진 코드가 없을까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재즈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뼛속까지 클래식인 이후로 재즈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부분은 제가 아는 한도 내의 것이고요. 그래서 많이 복잡하고 많이 어려운 거를 원하신다면 그 해당 강좌를 찾아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한 정도 살짝 살짝 바꿔서 느낌만 살짝 살짝 바꾸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